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올림픽공원에서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들꽃마루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꽃마루는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팔경에 속하는데 울긋불긋 야생화로 그린 한폭의 수채화라고 적혀있습니다. 들꽃마루는 6 5 0 0 제곱미터의 야생화 단지로 장미광장과 올림픽 컨벤션 센터 측면 휴게 쉼터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루는 꼭대기 혹은 최고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들꽃마루 언덕 위에는 흥분의 원두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찍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뭐 연인들끼리 방문 해서 촬영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웨딩 스팟 네 웨딩 장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제 가을, 9월 달쯤에 굉장히 이렇게 꽃이 많이 펴서 굉장히 사진, 사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그런 기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서서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중인데도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4년 전에 한번 와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좀 숲이 굉장히 우거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9월달, 10월달 이제 꽃이막 피고칠 가을 즈음에 굉장히 오면 좋은 곳이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는 이제 그 평화의 문과 또 올림픽공원역 9호선 그 중심거리라고 하긴 그렇고 둘레길의 중심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그 올림픽공원 사거리 폭티점이 놓여 있거든요. 네 원두막에는 손님이 많아서 빠르게 패스를 하고, 일단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곳에 피어있는 꽃들은 전부 노랑코락 코스모스라고 적혀있네요. 개화 시기는 7월 때 8월 달이고 원산지는 멕시코라고 합니다. 개화 시기가 7, 8월 인데도 지금 10월까지도 이렇게 개화가 되어있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꽃인 것 같습니다. 오른내리는 데는 시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이것저것 제이 추억을 많이 만드실 분이라면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가급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어 주말에는 방문을 조금 자제하시는 <웃음> 게 좋은 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사진 찍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중쯤에 주중오후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람 많이 몰릴 것 같고 근데 여기는 가족 단위보다는 커플 그리고 부부 단위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머무는 시간이 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면 다른 데 이동하자고 막칭얼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는 많이 오지 않더라도 나무가 계속 걸려서 제가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액션캠은, 소니 액션캠은 이제 프로텍트 캡이 달려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렌즈가 그대로 나무에 부딪히는 꼴이어서 어, 렌즈에 기스나면 굉장히 골차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천천히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꽃마루 맞은편에도 꽃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려가는 길이어서 조금 전 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